응이 음, 녀석이 하는것 같은데 그래 얼른 해버리자고 그래 아저씨들 누구세요? 음음 음. 얼른 들이게게 어, 어, 어? 왜 이러세요? 어? 어, 아저씨들 누구세요? 음 응? 아 어, 그래 우리는 지금 어 재밌는 놀이를 하고 있단다 걱정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단다 또 놀이? 음 그래 납치놀이라고 요새 유행하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에이, 뭐야 이 아저씨들 <웃음> 들킨건가? 에이 아저씨 아니, 그러지 말고 요루루보다더 작고 귀여운 저를 데리고 가세요 아저씨들 제가 재밌을 걸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. 이만 우리는 가봐야 될것 같아. 그럼 다음에 어? 또 보자 친구. 어? <웃음> 어? 어? 여유! 여유! 왜? 하, 모처럼 쉬는 날이군. 여보, 쉬는 날이라고 놀지 좀 말고 청소 좀 도와줘. 하지만 쉬는 날엔 쉬어야 한다고 <웃음> 음. <웃음> 엄마 아빠! 엄마 아빠! 큰일 났어요! 큰일 이났다고요 큰일! 큰일! 아이 무슨 큰일이 나! 너똥 말했구나! 응? 음. 아니에요! 아이 너 똥! 응? 음? 뭔데? 그래 뭔데 그래? 요루루가, 요루루가 납치를 당했어요! 그 아저씨들이 데리고 간콘 저한테 놀이라고 했어요! 근데 데리고 간거 있죠? 뭐, 뭐라고? 그게 정말이야? 리아야 진정하고 올라가 있으렴 엄마 아빠가 처리할게 하지만 경찰은 빨리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들 너무 걱정하지 말렴 방에 올라가 있어 어서 네! 여보? 응 음.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하고 코드네임아이에 연락해. 사용자 명령이 정상적으로 입력되었습니다.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부터 발신 전화가 왔습니다. 연결하시겠습니까? 연결해. <웃음> <웃음> 좀 누구지? 우리 딸은 무사한 건가? 우사할 고, 도있리 고, 우사할수 없을 수도 있지. 구하고 싶으면 당장 와야 할걸? 우리, 우르르. 걔네, 우르르. 걔네, 우우리요르르 건드리기만 해봐. 이르르였어 <웃음> 봐, 가만 안 on, a 을 살리고 싶으면 o 가 직접 u r e a l i t t 알지?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이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그 전설의 플렉로즈께서 이게 웬일이야? 이제 이런 일은 선된거 아니었나? 사정이 있다. 딸아이가 납치당했어. 뭐? 그 녀석들은 누군지 알고 있어? 아니, 전혀 모르겠어. 그래서 연락한 거야. 그래서라... 그 녀석들을 찾아달라는 건가? 뭐, 당신 딸 일이니. 이번 일은 도와주도록 하지 고맙다 음. 얼마나 걸릴 것 같지? 어? 야 이게 누구신가? 전설의 킬러도 있잖아 <웃음> 뭐한 어디 보자 한 시간만 준비한다면 금방 찾을 것 같아 그동안 당신들이나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 잘 부탁해 여보, 오랜만에 문좀 열어볼까? 응 어... <웃음> 하... 오랜만에 만져보는 이 묵직한 감각 다신 쓰고 싶지 않았어 여보! 근데 저 수트와 저총 멋있는데? 그리고 이 총은 그 구하기 힘들다도 맞아 하지만 이번 일은 쓰지 않을 거야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조용히 처리하자고 그래 그게 좋겠다 감히 우리 딸을 건드려? 상대를 잘못 골랐어 가만 안둬 아니 여보! 좋은 차도 아... 많은데, 왜 이렇게 똥차를 갖고 왔어. 아니, 눈에 띄면 안 되니까, 그래. <웃음> 어, 잠깐... 저 녀석들인가? 수가 작정하고 우리의 놀인 것 같은데? 여보,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아? 아니, 전혀... 우와, 뭐, 뭐... 이거 큰일인데? 꽤큰 놈들이 물었어 무슨 일이지? 이건 당신들을 노리고 이런 것 같아 뭐? 해외 마피아 조직들이야 원한이라도 산듯한데 그래도 감히 우리 딸을 건드려? 와아 절대 용서 못해 일단 조심하도록 해 건물 도면과 자산 정보는 자료로 보내줄테니 더 짧은 동선을 파악하고 진입하도록 해 고맙다. 언젠간 꼭 갚도록 하지 <웃음> 그럼 권투를 빌지 일단 정문에 6명 그리고 지하에 다수라고 되어 있어 그래? 그러면은 몰래 진입할 수 있는 경로로 일단 들어가보자 응 음. 오, 어이, 이게 다 뭐야? 우와, 오, 어? 어, 여기에 요루루가 잡혀 있다는 말인가? 에? 엄마, 아빠가 도대체 무슨 수로 알았지? 오, 우와, 여기 쩐다. 오, 여긴 뭐지? 오! 이 멋있는 수트 누룩과 총은 도대체 뭐야? 음... 그래 납치놀이라고 요새 유행하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에이, 뭐야 이 아저씨들 와, 알겠다 지금 엄마 아빠 요르는 놀이 중이었던 거야 나만 빼놓고 내가 빠질 수 없지 난 좋은 놈 아니 나쁜 놈 넌 좋은 놈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일까? 에어.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